오늘 소개할 컨텐츠는 운브라스의 환영이라는 히든 몬스터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운브라스는 고대의 숲에 위치한 고대 무덤지대에 숨어있는 보스 몬스터이며 초창기 아키에선 장신구를 획득하기 위해 잡아야 하는 몬스터라 인기가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현재는 장신구를 획득하는 것이 예전과 다른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아키의 전체적인 퀘스트 개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련 퀘스트가 남아있는지도 알수 없게 되었어요. 고대 무덤지대에 가보면 주변에 큰 건축물이 있는 것을 볼수 있으며 해당 건축물에는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계단이 있어요. 아마도 동내륙에서 게임을 시작한 유저라면 종족 퀘스트를 진행하다가 한 번쯤은 들어가 보셨을 거예요 해당 건물 지하에는 4마리의 몬스터와 잠겨있는 문이 있으며 문을 열기 위해서는 열쇠가 필요하다고 해요. 대충 느낌이 오시겠지만 열쇠를 구하는 방법은 5개의 무덤 입구에서 몬스터를 잡아 특정한 아이템을 얻어서 만드는 방식이며 몬스터를 처치할 때 아이템이 무조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드랍되고 몬스터가 리젠이 되는 시간도 긴 편이에요. 그리고 다섯 개의 무덤 중에 12시 방향에 있는 무덤 지하에서는 지므라트라는 몬스터가 있으며 어그를 먹게 된다면 자동으로 처치 퀘스트가 받아지고 델피나드의 별을 보상으로 얻을 수 있어요. 다섯 종류의 재료 아이템을 습득했다면 바로 열쇠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화를 해준 뒤에 제작을 할수 있으며 정화를 하기 위해선 침묵의 호수로 가야 해요. 호수 중앙 부근에서 잠수를 해보면 바닥에 봉인석이 있는 장소가 있으며 주변에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오기 때문에 쉽게 알아볼 수 있어요. 이제 봉인석 주변에서 아까 습득한 아이템을 사용하여 저주를 풀어주세요. 그리고 한가지 알아둬야할 내용으론 봉인석의 위치가 상당히 깊은 장소에 있기 때문에 수중호흡에 대한 대책이 있는 상태로 가야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아이템의 정화를 다했으면 고대 무덤지대에서 4시 방향에 위치해 있는 달빛 기운을 머금은 모루의 상호작용을 하여 열쇠를 만들 수 있어요. 열쇠는 문을 열게 된다면 소비되는 아이템이며 아까 몬스터를 잡았던 5개의 무덤지하에는 입구가 모두 있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이 이동해주세요. 입구가 열리면 일정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닫히기 때문에 빠르게 안으로 진입해야하며 마치 패대를 잡으러 가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 들었어요. 무덤 내부에서는 강력등급의 몬스터가 출현하지만 고대의 숲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몬스터의 레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일반 등급과 차이점을 모르겠네요. 몬스터를 처치하면서 앞으로 이동하면 중앙홀이 나타나며 해당지역에는 운브라스의 환영이라는 거대한 몬스터가 있어요. 운브라스의 외형은 자신의 모습을 하고 있고 크기가 매우 거대해서 그런지 레이드 몬스터를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몇대 툭툭 치면 죽어버려요. 심지어 처치 퀘스트도 없으며 레벨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지 아이템도 안주네요. 운브라스의 환영은 특정 조건을 만족시켜야 만날 수 있는 히든 몬스터이지만, 게임 개발에서 잊혀져버린 덤이 몬스터에 불과했으며, 퀘스트조차 없기 때문에 득될 것이 하나도 없고, 왜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마저 들게 하는 몬스터였어요.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끝